으음, 일성 컷! 어? 플레 컷. <웃음> 하나, 둘, 셋, 넷. 음으 컷. <웃음> 컷. 컷! 으음, 이음 으음, 으음, 도시 성강클랩드 죽이고 고객 그 죽이고 가라티가라티야 사일로스 죽였다 야 사일로스 만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씨발 대단한 새끼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예, 만 명을 달성했다. <웃음> 아 예,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 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. 형들이 안전바 해줘. 알았죠 형들? 사랑해요 형들. 와캐넨츠는또그 <웃음> 아, 친구네 아까. 아 나한테 보통 어디 갔던 친구네? 그냥 게임하는 거 자체가 재밌어. 아 그러지마요 아파요 병력일성 아 아우 야. 스 와우 아. 와 딱대 임마 왜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 기어 나왔어 착하게 사는데 어? 칼리빙, 칼리드 레드, 하나도 안 맞고. 요어오세요퍽시면 타도. 갑시다. 갑니다 클릭! 이걸 이걸 욕심내? 틀도 없으면 뭐? 수많이냐? 수많 먹어라 틀은 모르겠다 컷! 나이스 플레이! 세상들은 <웃음> 파킹이을 천천히 밀겁니다 장압박, 쇼킹압박 때문이죠 그렇죠 그때 미드든 바텀이든 로이 갑니다 개꿀! 열받을거야 아마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걸 쓰바 아 아깝다 내 플래시 카스 더주 죽여야 고 천천히, 해천천히 진짜 울겠다 히 진짜 히 울겠다 그냥 히천스히 천천히, 천 같은데 아 어때? 와 되네? 와우 천 와! 대박 맵다 놨다. 맵다 낚시나? 맵다 낚시나? 맵다 낚시나? 맵 아아 우리, 아 우리 몸대 줄 애가 없고 나밖에 아이고 약간 아 개걸. 아, 어이끈이고 어이, 거 맞냐고? 어떡어이 어이. 회적 한번 해 볼까? 아니잖아, 아니지. <웃음> 이게 싹로 와, 임마. 너가 죽었 컷! 진짜, 뿌리바타 뭐냐고! <웃음> 클크래트있어 없나? 못했다! 힐크래 있음 좀빨지 나이스! 돼 아, 그래. 먹어 버렸네. 그래. 먹어 버렸네. 안 돼. 아, 당했습니다. 와, 저거 탈루는 와. 템을 저렇게 가는데도 엉금이 난다고. 나이스 이있게돼 소화상으로 비행